몬스터헌터 쥐때부터 나왔던 친구거든요 쥐반 몬스터헌터 쥐반나 어? 아씨.. <웃음> 이 자식 아뭐야야 <웃음> 그만해! <웃음> 뭐하는거야! 그만해! <웃음> 야, 나모스터 아니야. 그만해. <웃음> 그만해, 이것들아 불본 커머로 나오면 리메가 좋을 것 같아요, 후속작이 좋을 것 같아요. 둘다안 돼. <웃음> 어, 둘다안 e 다 아이 자식 복걸리기 하고 하고 있는가 지금? 아아 아. 이제 서로 죽여라 <웃음> 서로 죽여라 이제 <웃음> 닥소 중 가장 싫어하는 보스요? 싫다라 음 있긴하다 왕의 묘지기 감히 댕댕이랑 같이 협공을 하다니 심감이 싫어하진 않겠군요 음 글쎄 둘다비슷비슷하게 싫어하긴 하지만은 가장 싫어한다고 말했잖아 내가 나는 솔직히 말해서 불사대를 내가 싫어했던 적도 없고 좋아했던 적도 없어요 사실상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계속 막 불사대 불사대 말하니까 그래서 싫어진 거지 솔직히 불사대 내가 내가 봤을 때는 불사대를 싫어한 이유가 팬텀 때문이야 언더테일이 팬텀 때문에 망한 것처럼 그런 거지 나는 진짜 그 링이 나오면 난 정말 닥소를 그만둘까?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은 이미 재밌는 게 있는데 굳이 그 전작을 할 이유가 없잖나 생각이 또몇번 있어요 내가 여기로 다시 돌아올... 껀덕지가 있을까? 고양의 맛을 찾아서? 음... 애초에 해치는 밈 같은 녀석이에요 걔는 착해지는 게 이상한 거야 물론 저는 가차 없습니다. 착해지는 말은 난 걔를 떨어뜨릴 거거든. <웃음> 어. 아 맞아. 내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한 1, 2분짜리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올라오면 보실 거예요. 이게 전에 방송했던 게좀 봤는데 한 1, 2분짜리밖에 안 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아 이거 이제 편집해서 올려도 되나 싶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붙잡고 싶어요? 그럼 붙잡아봐. 아좀 찍자 이거 야 니들 안 부른다 니들 안 불러 아안 나가 니들 안 부른다 이거 왜또안찍웁니까 이거 응? 이또 <웃음> 뭐야? 먼지 있었어. <웃음> 진짜 돌겠네. 아, <웃음> 와... 그 해외 물건 샀거든요. 지금 서서울 물류센터라고 하는데, 서서울 물류센터면은 나한테 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? 일주일 더 기다려야 되나? 이번 주 안에는 올라나 모르겠네. 무슨 물건이냐고요? 잔이요, 잔 다스원이라고 있어요. 그냥 평범한 잔입니다. <웃음>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잔이고요 어. 빨리 떨어져 빨리 떨어지십시오 어. <웃음> 내가 떨어질 줄은 몰랐군 보통 5인 이상 집합금지라고 했는데 나는 맨날 집합금지 맨날 하고 있네 하지 말라는 지 여럿 타고 있네 진짜 사람 중에서 그런 사람 있을 것 같아 그 랜선 있죠 인터넷에서 5명 이상 만나면 랜선 타고 바이러스 옮겨 간다고 근데 놀랍게도 그런사람이 있을것같아요 요즘 이, 이, 요즘 이 시국에 참 지니어스같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보기에는 이번 시국이 난그거같아 인간판별기 바이러스같아어 이게 사람인가 아닌가에 대한 뭔가 그판별하는거같아 이번 바이러스가 감탄사참기 <웃음> 으 <웃음> 아, 어, 어, 힘들었어 감자사 참기 참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와! 엘든링와 야, 과골 석상도 못 참았네! 아엘든링 사러 간거였어? 아, 그거, 그거였노그 ㅋ ㅋ ㅋ ㅋ ㅋ ㅋ 헬리면 아무 보스 중 모션을 가질 수 있으면 은 일단은 제가 말하기 전에 원천봉쇄할게요 팔라는 안 가져갈 거야 망자시키더라 어... 제일 괜찮을 것 같다 제일 뭔가 멋있잖아 모션이 물론 먼저 우려되는 게 문제긴 하는데 난, 난 울기 싫은데 모션 자체가 우려야 돼 응해 하면서 <웃음> 아 그래도 번개 치는 건 멋있잖아 어머 저 피부 좀봐 어디서 했니? 너무 하얀 아, 그런데 내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감사하십시오 진짜. 내가 핵쟁이는 차단 안 하는데 그렇다고 내가 선을 넘는 애들은 차단을 안 하잖아. 진짜 감사하십쇼. 시 어? 헬디님은 닥스하면서 가장 화날때 있나요? 망자 관련 엑스 어, 망자요. <웃음> 근데 솔직히 화날 일은 그렇게 그다지 없는데 별로. 이제 와서? 이제 와서 화낼 일이 있나? 나는 심지어 저번에 했던 리마스터도 별로 화도 안 냈어. 1회차 썰좀 풀어주세요. 아 되게 아쉽네요. 1회차 하면 진짜 까마득한데 그걸 제가 기억을 할까요? 망자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지 마십시오 엘든링이는 안끼신 아. 음, 안 돼, 안 돼. 아, 없는 걸 어떻게 낍니까? 이 쓸모없는 쓰레기야. 트레일러에서. 아, 씨. 야, 그만해. 야 그만해 이약 눈물있다 <웃음> <웃음> 어 망자 생각은 진짜 항상 똑같구만 박소 <웃음> 관련해서 고민있다고요? 어쩌다가 보니 어느새 불사대가 되어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시면 됩니다 답은 그거예요 다시 태어나시면 돼요 네. 어떻게 처리하느냐? 이 사람 텐션에 맞춰줘야 돼. 야, 이건 못 참지. 솔직히 <웃음> 오는 것 봐. 어, 이건 못 참지. 디디디 디조바디. 아,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아셨죠? 제가 왜 불사대를 싫어하는지 이렇게 또 불사대 혐오자가 탄생합니다.